볼. 어? 감자볼. 어? 음, 감자으나 먹을래. 음. 엄청 휴가, 입안에 딱 들어가겠지. 어. 이이게 하고 먹는 거야? 응. 음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음? 입맛이야? 응 음... 근데 한.. 음? 다른 것도 사가자고? 어제 음. 진짜 맛있다 근데 부불... 엄마 아빠가 샌드위치야 어. 파... 사서... 음. 응 사서 응 갖고. 주먹바면 안되고 엄마가 엄마 응? 이거만 먹으면 엄마 치즈가 있는 느낌 네? 어? 여기 그 치즈 들어있어 치즈 들어있어 치즈 들어있 와우 맛있다 궁금 유기농 설탕, 버터 자연치 안돼! 어? 어디로 다 사라졌어? 응? 어디로 다 사라졌어? 몸에 몸에 몸에 몸에 오만에 <웃음> 들어갔어? 응와 <웃음> 완전 뚝딱 먹네? 이게 뚝딱 같잖아? 맛있어? 이거 하보 싶습니다 이거 하보 싶습니다 음, 껍치 벗겨 먹어 손으로 막창창하면서 근데 응. 예전 안된다 누가 먹었어? <웃음> 어, 누가 먹었어? 신났어 가자. 땅콩이도 같이 갈래? 어, 땅콩이도 같이 가. 땅콩이 가. 나갈까? 어. 나갈까? 짐이 저, 짐이 들이다 그치? 맞아. 어떻게 되고 가냐? 그러게. 와. 와. <웃음> 이거랑 이거랑 이거 어, 열어봐. 이거랑 이거랑, 이거랑 어. 어, 열어보세요. 아니, 아니, 아니, 이거 내 거야. <웃음> <웃음> <내> 야케첩 <거야. 응? 웃음> <게찹> 정답? 케 <웃음> 당첨되셨어요? 이거 케첩 드세요 언니는 <웃음> 이라멜이고 케첩 <웃음> 여기 찍어 어어 어어 어어 엄마가 게이게 엄마, <웃음> <웃음> 엄마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맛있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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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에서 드릴테니까 드시면서 하세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잠시만요 하나만 뜯어먹을게요 음, 맛있네요? 이거 좀 뜯어먹을게요 감사합니다 <웃음> 중견이구만